자 우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백나님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그림자분 신술 이옆이옆자 오늘은 아이언 님께서 집을 한번 꾸며보실 건데 이게 아이언 님 계정에는 돈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제 계정으로 갖고 와봤어요 지금 제 계정에 있는 돈이 얼마 있어요? 지금 12만 원이 있어요 12만 원 오케이 12만 원을 모두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<웃음> 집을 꾸며주시면 돼요 일단 집이 다 갈아입혀야겠다 뭐? 이거, 이거 집 만드는데 엄청 힘들었어 이거 아 그럼 집 속에 잠깐 해드릴게요 아연님 일로 와봐요 그 요리를 하다보면 은그 연기가 나잖아요 이건 연기가 안 나겠는데요? 네 연기가 나지 말라고 화풍구를 아예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없어져? 요즘은 그 벽걸이 냉장고 알죠? 없어져? 벽에 있는 냉장고 그래서 냉장고를 네. 위에 붙여놨습니다 진까? 방이 근데 이렇게 크니까 여기 방에 뭘로 쓰실 거 아니에요? 어... 제가 여기 있는 집은 아연님께서 그냥 꾸미라고 있는 집이에요 그냥 마음껏 꾸미겠습니다 네 그냥 마음대로 꾸미시면 돼요 진짜 여기에 주방도 있고 응 아무렇게나 해봐 나 여기서 한숨 자고 있을게 응? 음? cct 마냥 이러고 보고 있어요 무서워요 어? 저녁이 있다 잠깐만 이렇게 하면 이제 또 사람들이 <웃음> 오, 날로 먹는다 그럴 거야. <웃음> 나름님 혼나요 그러다. 응. 나또날로 먹는다고 혼나 안돼. 내가 내가 뭐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? 거실 구 이러고 이러고 있어야겠다. 내가 <웃음> 나는 <왜 그러는> 걸까요? <웃음> 내가 프로스트 퓨리랑 놀아주고 있었어 안녕 프로스트 퓨리 랄랄랄랄라 u 라 둥가둥가둥가둥가둥가둥가둥가둥가둥가둥가둥가둥가 m Gadum, g 가 d u 어, 프로스트피리 안돼, 듣지 마. 우리 프로스트피 이름을 모르겠어요. 프로스트피리, <웃음> <웃음> <웃음> 발음쩐다. <전다. 웃음> 네? 응? 음? 발음 대박이죠? 알아요. 왜 저러는 걸까요? 어, 여기서 차소환 안 되네, 아쉽다. 나는, 님안보여 나는, 나는, 나는, 나는, 나는, 나는, 나는, 나는, 나는, 나는, 나 펜 어떻게 넣지아 맞다 됐습니다 님 예전에 입양하세안 했죠 사실 거짓말이지 아니요? 아이디 산거지 산 사실 아니요? 근데 왜 입양하세요에 대해서 몰라 아는게 오랜만이에요 왜 뱃집어 넣는 걸 몰라 이거 말도 안돼안녕하세요 많게 뭐? 네? 아니에요 <웃음> 그러다가 우리 팬분들한테 몰매 맞아요 어... 우리 팬분들 얼마나 무서운데 안녕~~ 유명... 됐다 오! 오 되게 진짜 이거는 가정 있을 법한 주방이다 오~~ 오~~ 마린님이 칭찬했어요 오... 뭔가 달라진 게 없는데 뭐지? 달라진 게 없는데? 그냥 없는 창문으로 다채워놓읍시다창문에 바닥에다가? <웃음> 어? 바닥에다가는 참신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창문이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요 어. 저 하얀색으로 해주세요 어어눈 어, 눈 아파. 어눈 h 어. u n p o What is 면 되겠다. a t is it? What is it? What is it? What is it? What is it? What is it? What is it? What is i 장문 안 보면 되지 뭐. 맞아요. 아니 여기 꺼 놓읍시다. <웃음> 제일 좋은 방법. 음. 거의다 여기에다가 이제 딱 티비 놓으면 완전 가릴 수딱 되겠는데 그냥. 그러니까요. 오4인 가족인가 보네요. 음. 의자가 네 개인 게 음. 보니까. 엄마 아빠. 아 어, 모르겠어요. 어, 엄마 아빠 아기. 반려견 맞아요. 어 반려견도 여기 앉아서 있어요? <웃음> 생각해 보니까 좋았네요. 어. 이거는 아기. 애기... 이건 아기 의자. 어. 아 동생. 이건 아빠 의자. 이거 엄마 엄마 어, 어, 엄마, 엄마 <웃음> 거야. 어, 엄마 저기 뜰. 어, 아니야 어머니 저기 앉으시면 안, 안 되지. 여기 어, 엄마 의자.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증조부의 외선자의 그 천암 천암도 얼마만 가시나요? 어. TV가 너무 아플지 않아요? 그니까요. TV를 어? 창문이 이동했어. 뭐지? 됐다. 어? 어? 이거 이쪽으로 어? 저 이러면 앉아서 TV 어떻게 봐요? 어? 어? 그렇네요. 어? 일단 먹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TV를 볼때 이제 여기서 이제 목을 돌려서 보는 거죠? 어? 주방이랑 TV랑 아... 너무 가깝지 않아요? 어? <웃음> 어? 아 어? 이거 그거네! 어머니께서 요리하실 때 이제 TV보면서 하시라고? 네, 이쪽으로 놓습니다. 그럼. 음... 거기가 더 낫겠네요? <웃음> 오... 이거 앉아서 이동되면 나도 이동되나? 어? 한번 해볼게요 됐는데.. 어? 마른 님저 <웃음> 지금 운동 중이에요 코신슬 <웃음> 이거 스쿼트 아시죠? 스쿼드 스쿼트, 스쿼트 <웃음> 네. 이거 이거 이거 그거 하고있어요 아, 둘, 셋, 넷, 하나, 둘, 셋, 야!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천방지축어리동절 긴글긴글 돌아가는 장구의 하루 다른데 하도 네, 요즘 친구들은 짱구 모를 것 같아 아니요 짱구 얼마나 하는데 많이 하라 해서 안해 자 좋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했던 우리 아이언님의 집꾸미기 컨텐츠 자 처음에 원래 주제를 소로 하려 했는데 아쉽게도 네 입양하수에는 소에 관련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네 소로는 그미도 못했고요 자유주제 그냥 자기가 꾸미고 싶은 대한번꾸미게해 봤습니다. 자, 한번 봐 보도록 하죠 그거 있잖아. 따라바라바. 어, 어 그이쁘이쁘 오케이 오케이. 이쁘고 해 주시면 돼요. 자, 하나, 둘, 셋. 따라라따라다라따 음. 몰라요. 아이 뭐야. <웃음> 저희집은 너무 봐도 하고 <웃음> 이쁩니다. 네, 집에 보시면은 어, 이렇게 거실 다같이 t v 도 보고 노트북도 볼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고 여기 밥을 먹을 수 있는 공간 어, 아이, 엄마, 아빠,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의 증조부의 이제 어, 3대 집계자손 네? 네, 이렇게 같이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네요 집에 화장실이 없네 어? 그렇네요 볼일은 알아서 어, 볼일은 알아서 오케이. 자 이렇게 첫번째 진행을 해봤고요 다음번에도 한번 아연님과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연님 여기 쓰는데 음, 총 네. 얼마 들었어요? 총1 2만원에 시작을 했는데요 네 지금 11만 9734가 있습니다 어, 굉장히 조금 썼네 끝니까요 순간순간에 20씩 받았어요 아, 그러네. 자, 그럼, 다음 번에 도 여러분들 다음 번,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백날은 이었습니다. 아니, 인사 안녕! 구독과 안녕. 좋아요 해주세요 맞아 맞아 구독과 좋아요 안 u y s g 줄거야